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애나 결혼 생활을 하다보면 요 우리가 같이 나누거나 해온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들이 많을수록 그 시간들이 길수록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도요 자기가요 나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요 누구보다 그 사람을 잘 알아요라는 생각을 한번 들여다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요 서로가 너무 잘 맞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을 때는 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도 어김없이 내 예상대로 말을 해와요 그래서 나는 요 내가 이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한테 잘 맞춰오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맞춰왔더니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을 풍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를 알고 있나봐요. 그래서 그 사람도요. 자기가 나를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어느 날은 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숨소리나 눈빛이 조금 달라 보여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나는 캐치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또 풀어 주려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척하면 척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정말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그 사람도 요 내가 눈빛이나 숨소리가 조금 달라지면 요 그걸 귀신같이 또 느끼나 봐요 그래서 또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맞춰줘서 내 기분을 한껏 좋아지게 하네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도 나를 잘 알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요 어떤 순간에 충돌을 해요 근데 그때 요 내가 내 상대방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 상대방도 나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이야기로 내 입장을 표명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충돌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요. 나는 이미 상대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말에 수긍하겠지라고 혹은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말했잖아요. 그런데 내 상대방도요. 자기는 나를 진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내 말을 듣고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내가 그걸 수긍하고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나 봐요 근데 그때 우리는 요그둘중 누구도 상대방의 말에 수긍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내 마음속에는 요 나는 누구보다 저 사람을 내가 잘 아는데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답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참아주기도 하고 이해를 해가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다 파악해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보다 그 사람을 다 알고 있는데 어쩜 내 상대방은 내가 이렇게 노력해오고 파악해오는 동안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서운 건요, 그걸 내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건다 치우고요. 어찌 됐든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둘 중에 누군가는 요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어 주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나는 늘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상대방을 배려해줬던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내가 한번 손을 내밀어 봐줄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너무 잘 아는데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그사람 분명 이렇게 말할 사람이라서 그 말을 안 하고 싶어져요. 말해봐야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게 뻔하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 올게 뻔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잘 아는 게 맞냐고요. 네, 분명 그럴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런다고요. 라고 말하실 수 있죠. 그래서요, 저는 이번에 그렇게 안 하려고요. 저는 그 사람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다 들여다보여서 이젠 저도 지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도 봐봐요. 그 사람은요, 나한테 먼저 한번손 내밀어 본 적이 없다니까요. 늘 그랬어요. 이제 그 사람 제가 진짜 잘 안다고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런 감정들로 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힘들 때를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내 상대방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게 독이 되는 순간이요 그런데 지금도요 정말 나는 내 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그 누구보다 내가 내 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맞냐고요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분명 그렇게 말할 거라고 알고 있다고 할 때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줄 알면서도요 왜 나는 또 그렇게 말을 하나요늘 하던 방식으로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 말고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잘 안다면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답을 해올 수 있게 그렇게 그 사람을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 보면 내가 원하는 답을 해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할수 있어야 어쩌면 우리는 상대방을 진짜로 다 알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말해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만 늘 저런 방식으로 반응해요. 근데 그게 정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말이 맞냐고요. 아니면 나만 그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다독여야 되는지 그 순간만큼은 나만 그 사람을 가장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 상대방을 진짜로 잘 안다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 이해를 해보려는 마음들이 수없이 쌓여서 생긴 확신이겠죠. 근데 가끔은요 그게 내 마음과 충돌했을 때 그럴 때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야 내가 진짜로 그 누구보다도 상대방을 잘 안다고 할수 있는 걸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내 상대방을 컨트롤하지 못해도 요 나만이 그 사람에게는 다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내가 그 누구보다도 내 상대방을 잘알수 있는 거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내 여자친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정말 나인 게 맞나요? 내 남자친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나 맞냐고요 내 아내를 진짜로 잘 안다면요 그 사람이 서운하다고 화를 낸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서운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게 화내오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겠죠 역시 내 남편을 진짜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요 내 남편이 투정 부리지 않게 회피하지 않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꼭 모든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 누구보다 내 상대방을 잘 안다고 어필하고 싶다면요 그렇게 상대방이 듣고 고개 숙여질 만한 말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말을 하는 내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데 당신은 늘 이렇잖아 라고 말을 했을 때그 말을 듣는 내 상대방은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당신이 나를 그렇게 잘 알아?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만들지 말았어야지 라고 할 거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